자반증 진료를 하다보면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 중 하나가 재생크림이나 바르는 연고가 자반증 증상을 완화시키는데 도움이 되는지인데요.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재생크림이나 바르는 연고가 자반증을 완화시키는데 도움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자반증은 혈관에 염증이 생기면서 출혈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붉은 반점이 생기는 건데요. 즉 피부가 아닌 혈관에 문제가 생긴 것이므로 재생크림이나 바르는 연고가 자반증을 완화시키는데 도움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자반과 함께 피부 가려움이나 따가움이 동반되는 환자분들의 경우라면 이런 크림이나 연고가 해당 증상을 완화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자반증 자체는 혈관 염증을 억제하고 면역력을 증강시키는 내부적인 치료를 통해 호전시켜야 합니다.